안녕하세요. 봄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 주제는요, 바로 이제 버그바운티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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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버그바운티에 대한 것들 조사, 시장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는 기법들, 이렇게 노하우들 이렇게 서로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모아가지고 같이 또 버그바운티를 같이 찾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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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다음에 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그 바운티하고 c 티프 관련된 그런 책을 같이 이제 집필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모이해킹 과정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대응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과정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스터디 모임들도 좀 주최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그바운티라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은 뭐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 학생분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다거나, 회사에서도 예 버그바운팅에 대해서, 어, 많은 것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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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준비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이 실무적인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환경을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환경 구성하는 방법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을 구성해요. 뭐 웹이라는 것을 환경을 DMZ에다 구성을 하고, 또 내부 시스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통합 로그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융합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면서 이로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때 이런 환경 구축하는 것들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혼자 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부분들이고요. 이 시스템 자체도 없죠. 사실요. 이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집에 다 서버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분명히 하긴 해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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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실제 실무에 가서 모이액킹을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의가 아니고 완전 동일합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찾고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들은 더 많이 또 받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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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취업을 하는데도 웹패킹이란 것이 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겠구나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좀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있는. 이 버건 프로젝트에 올라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신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기반으로 올라진 사이트가 많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신 트렌드 정보들이 올라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커 환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웹 기반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여러가지 뷰점 제이스 같은 경우나, 뭐 리액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가지들을 올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최신 트렌드 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맞춰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들을 점검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여러 서비스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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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금융권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루즈해졌어요. 왜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최신 트렌드를 어느 정도 맞춰지겠지만, 기존 사이트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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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 건데,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1개월, 뭐 2개월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턱턱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계속 지속적이 합니다. 근데 그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저한테 이제 상담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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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력서 이 한번 제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추천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결과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 기회예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기회가 잡지 않으면, 은그 들어오는 그 기회들을 빨리 잡지 않으면 은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할수 있는 시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